자 우리 인겸의 섬 2편이라고 어 인겸의 로블록스 자 여러분들 무인도에서 여기까지 섬을 늘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. 로드 타라구 인 음, 뭐하는 곳이에요? 음잘 모르겠는데 어? 우수가 나오네? 우와! 오오오 오! 오! 와 리아야 너 그거 같아 애니메이션에서 변신하는 거. <목소리가> 물의 <물에> 호흡. 너이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peu predicament> 야... 아니야 너는 북이야북이북이래 <목소리래> <목소리가> 피아노도 있다. 리아 피아노 쳐 봐. 오호. 찌르르르르르르 여기는 사실 미호의 집이에요. 어, 어? 그치 여기가 우리의 꿈 같은 그런 곳인가 봐. 집 음, 같은 음, 건가 봐. 미호의 집이에요. 미호의 음, 집이라고? <웃음> 야 미호 집 불탄다. 아 아니야 이거 <웃음> 따뜻한 벽난로일 거야 아마도. <웃음> 와 소파 고급진 아, 거 봐라? 아빠 아, 저기 야가 이상한 짓이에요 저기서. 야뭐 하는 거야 너 지금. 야, 이거, 물이, 물이, 얼굴을 반으로 가르고 있는데?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. 우리 집에서 그렇게 하지 마. 알았어? 이게 니네 집이라니, 우리 집 같은데. 이겨면, 오, 풀! 수영장! 우와! 우와, 우와 이 절벽에 있는 것 봐. 아름다운 봐.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? 떨어지면? 어... 글쎄... 떨어지면 다이빙? 사업업이 되겠지! 아이고 다이빙대 아니에요? 이제 떨어지겠다고? <웃음> 무서워. 난간 구매할게. 떨어지면 안 되니까. 와와 와. 와, 멋있어. 다 완성해보자. 얼마나 멋진 집이 탄생할까? 집이네 집. 우와. 와 주방! 주방 요리사도 있어. 와, 전속 요리사 전속 요리사. 와, 요리 막 나와. 막 나와. 오, 먹 먹고 싶다. 오, 막 나와. 막 나와. 우와, 스테이크랑 꼬치다. 꼬치. 음, 아스파라거스. 아스파라거스랑 음. 멜론이다. 어, 식탁 식탁 애들아, 여기서 이제 어? 다 먹는 거야. 음. 아, 왜안줄순 없지? 야, 리아야, 너도 학교 가서 이번에 자랑해야 돼. 야, 아, 우리 어떡해요? 집에는 공항도 있고, 어? 비행기도 있다? 와우. 이렇게. 근데 아빠 돈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데요. 어, 그러네? 오늘 한번 인출하시면 어떠신지? 어, 그렇게 좋겠다. 띠용. 우와. 와. 돈 많이 벌었다. <웃음> 많이 벌었다. 와, 2층도 만들 수네 2층은 누구 방으로 할까? 제 방이야! 자디방이다 <웃음> 뭐 <있어요? 웃음> 아니! <웃음> 아, 일단 내 방하고 나중에 돌려주면 되지! 지심짱 많은 것 봐! 일단! 일단 내 방해! <웃음> 뭐래 이 독두커비가! 엄마! <웃음> 제가 자꾸 또, 저 욕심쟁이라고 거짓말해요! 아 어, 거짓말이라고? 아니 <웃음> 독두커비야! 리안은 솔직했던 것 같은데! 와, <웃음> 야! 내대다 너무 다거 그냥! 산소소니거지 네 그래! 오 어? 리아야 산소 내 거니까 앞으로 숨쉴 때마다 100원씩 줘야 해 아빵 <웃음> 아빵 <아빠. 웃음> 우와 돈 쌓는 거봐이 금고 내거아 이거 아빵 욕심이 많네 리아야 그럼 너, 너, 너, 너한테 너너줄게 있어 일로 와봐 이 바깥에는 리아한테 선물하려고 내가 비워놨지 와, 와 리아는 좋겠다 아 여기가 리아 방이야 와 <웃음> 리아야 아빵 리아야 거기 네 방이니까 꼭 이쪽으로 들어올 땐 나한테 허락 맞고 들어와야 돼? 아빠 <웃음> <웃음> 와, 장난이야 얘들아 누워서 TV도 볼수 있다? 장난냉야 오. 오. 이거 너무 좋다 음. 알았어 리아야 네방해 여기도 그럼 됐지? 드내 방이다 네방좋겠네 아. <웃음> 리아야 실망하지마 3층도 있을 거야 이 집엔. 오 여기는 2층 거실 벽돌 여기가 리아방 여기가 <웃음> 와 리아는 방이 세 개나 있네 여기들 리아방 리기들 리아방 와4 와, 방. 개나 됐네 방4개와 레전드 <웃음> <웃음> 리아 진짜 네방와 침대 오. 너무 좋다 리아는 와, 좋겠다 진지 온라인 방 네, 리아돈, 어. 리아돈 리아돈 리아돈 와내 돈은 금괴는 왜? 어 금괴 슬쩍 슬쩍 슬쩍 슬쩍 어? <웃음> 슬쩍 왜 리아야? 아빠. 와 너무 좋다 여기 나 살고 싶어 <웃음> 그냥 우리 게임 속에서 살래? 네와 <웃음> 와, 멀리서 봐봐 <웃음> 멋있는 것봐 아니, 다 지어지지도 않았는데, 너무 멋있습니다. 리아야, 그집너 줄게. 아니에요, 혼자 싫어. <웃음> 너무, 너무 넓어? 에이. <웃음> 거기서 숨바꼭질 해도 되겠다. 너무 넓어서. 와, 집 멋있는 것 봐. 와. 와. 자, 이쪽엔 뭐가 있을까? 와, 진짜 집 진짜 멋있다. 와, 그, 빛까지 받으니까 더 멋있는 것같다 음. 차고 재단이래, 차고래. 오? 오, 이 멋있는 차, 나은데. 엄청 멋있는 차 나오는 건가? 차가 나오는 건가? 드디어? 정비소 같은 느낌. 아빠 돈이 없어요. 어? 문 구매. 구매. 구매. <놀람> 일단 문만 놓고. 얘들아 여기 머슬카가 있어. 어, 어 머슬카? 머슬카. 와. 오. 어 뭐야 나 탈래. 머슬카 머슬카. 구독. 자 얘들아 어쨌든 우리 집좀 볼까나? 오늘 오! 네! 집까지 다 지었다 따라라라라 따라. 들어가보자 들어가보자 들어가보자 들어가보자 따라라라라로 와 밤에 보니까 더 멋있어 와 침대 아니 침대 래 소파 와 폭신폭신하고 TV도 완전 크고 TV도 좋고 여기 그리고 쉴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오. 그리고, 아, 오늘 좀 수영 좀 해볼까? 하면은, 바로 야, 뒷문으로 나가서, 퐁당퐁당. 우와. 퐁당! 퐁당퐁당, 퐁당퐁당. 하고. 그 다음에, 뭐야, 누구세요? 어. 안녕하세요. 누구신데요? 저희, 저희 집. 안녕하세요. 저희 집인데 나가주시겠어요? 저희 집인데요. <웃음> 그리고 피아노도 치고 와 여기 정수기도 있어요 와. 아 부엌을 다안지다음 어? 볼링? 어볼링장 어? 볼링 한 게임 할까? 음, 간다 꼬리 어? 아, 아, 스트라이크 불가능 스트라이크 불가능 음. 애들아 돈좀 찾아올게 네 <웃음> 돈이 좀 부족하네 저거 지으려면 찾았다 지어봐야지 와 진짜 어떻게 집에 볼링장이 있니? 대박 대박 오, 오. 멋있다 멋있다 얘들아 네. 우리 집 어때? 난 어. 멋있어요 멋있지? 와 좋아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방 정해야 되니까 일로 와 여기는 야구. 이제 아빠 방이고 아빠 방 그리고 옆에는 미호 방 선착순 한 명! 나 아. 됐다 됐다 내 방이다 자 리아 방도 정해놨지 당연히 리아 따라와 네 방은 저기 저기 여기 여기 여기 오. <웃음> 여기, 여기. 자,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들끼리 사이좋게 집을 만들어봤는데요 자, 이 섬이 점점 멋있어지는 모습이 정말 뿌듯합니다 네. 자, 그러면은 나중에 또즐거 있으면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좋아요, 그럼 구독, 공개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리아야, 뭐해! 네? 뭐해! 제 방으로 갈게요! 방이 어딘데? 여러분들, 아 어, 네. 어린 시청자 분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안녕, 안녕 뿅, 구독, 뿅, 좋아요, 안녕.